자, 그럼 실습 환경을 구축해 보겠습니다. 저는 npx create-react-app을 통해서 create-react-app을 호출해서 어, 현재 디렉토리를 React의 기본 템플릿 디렉토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행을 시켜보죠. npm start를 했을 때 웹서가, 웹서버가 구동되면서 우리의 개발 환경이 어, 실행이 되면 성공적으로 리액트를 세팅한 것이죠 자,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우리 UI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기본 UI를 초기화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, 진입점인 app.js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불필요한 여러가지 코드들을 지워버렸고요 저는 로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로그도 지우고 CSS도 필요 없기 때문에 CSS도 지웠습니다 자, 여기 안 쓰는 파일들도 저는 지울게요 여러분은 안 지우셔도 괜찮아요 자, 이런거 다 안쓰니까 다주워버렸고요 index.js 여기서도 필요 없는 파일들을 로딩하지 않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만들었고요별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 Hello World를 찍어서 제가 잘 처리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음, 잘 동작하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간단히 기본적인 UI를 한번 짜볼 건데요. 자, 저는 HTML이 아니라 웹이라고 하는 큰 제목이 있고요. 그리고 내부, 내비게이션을 나타내는 시멘틱 태그죠. 자, 내부 태그 밑에 ur, li, html. 자,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구요. 아티클, 본문을 나타내는 시 e 틱 태그죠. 여기에 제목은 h2 그래서 현재 음 기본 페이지로 welcome hello, react and ajax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, 그러면 차이가 이렇죠? 자, 그런데 이때에 여기 있는 이 글목록을 표시할 때 저것을 어, 외부에 있는 json 파일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표시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본문도 그 여기 있는 리, 얘를 링크를 이따 걸 건데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곳에 제가 표시하고 싶다면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데이터죠 자,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, AJAX 콜을 했을 때 어, public 디렉토리 안에서 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public 디렉토리 안에다가 제가 list.json 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요 여기에 글 목록을 표현하는 어, 데이터를 적어볼 겁니다 자, 이렇게 데이터를 세건을 저는 적어봤습니다 자, 자바스크립트로 자 치면 이만큼은 배열이고 그리고 세개의 객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데이터예요 자 그리고 이 아이디에 따른 상세 정보를 저는 그 ID 이름 뒤에 json 파일을 붙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자, 됐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ajax를 통해서 로드해올 데이터는 다 완성을 했고요 여기 html 코드 조금만 좀 바꿀까요? 자, 여기 보면은 li 태그에 a 태그를 제가 깜빡하고 안 했네요 자, 이런 식으로 LHREF는 뭐 얘는 1이다 2이다, 3이다 물론 이건 작동하지 않는 링크입니다만 어쨌든 링크를 좀 걸었습니다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그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시작될 때 여기 있는 글 목록을 예. l 리스트.json 파일을 AJAX로 호출해서 그 데이터를 읽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리스트 태그를 생성할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링크를 클릭했을 때그 링크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요 JSON 파일 있죠? 이 JSON 파일을 AJAX로 호출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여기 있는 아티클의 내용을 채워줄 겁니다 자,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